네,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심재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 그, 제독님 어떻게 한주 동안 잘지내셨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자, 오늘은, 그 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 그, DJ 노무현 정권 때그 몸을 담았던 경제 관료인데 문재인 정권이 갈 때까지 가서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 하려고 하는데, 곡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이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가 이 비리산업이 아니라 국가 신성장 동력이고 황금알나 낳는 겁이다. 이런 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할 예정인데 사전 이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어, 이현재 그 경제부총리 같은 건 DJ 노무현 때 노무현 정권에서 아주 경기부총리까지 하고 이제 아주 고위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한테 어 쓴소리도 어 들어야 된다 뭐 문제 있는 정책을 끝까지 가면 은어 이게 국가가 큰 대가를 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한번 그얘용을 어 저도 예. 저 기사를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예, 예. 예. 다, 그,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크게 보니까, 그, 제가 보기 가장 종합적으로, 네. 문재인 네. 정부가, 저 사실 일자리 정부,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네. 정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그, 그, 비스, 니까 그 해실에도, 뭐, 그 네. 대통령께서 직접 시시하시까지 해가지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네. 굉장히 그의욕을 가지고 이제 출발 하면서, 그 주로 방구 정책을 이소득 뭐주도성장인가 그걸 기치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년여가 지나면서 예. 지표가 모든 게 거꾸로 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실패 예.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 어, 고용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분배 문제도 하여튼 고용참사 분배참사라고 할 정도로 예. 자기들이 목표한 거 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 전체적으로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 문제를 갖다가 예. 예. 이이재이 경제부총리가 전 경제부총리가 예.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걸 진단을 한것 같습니다. 예예. 진단을 해서 이게 어 신문에서 그냥 그 특종처럼 굉장히 예. 지면을 할애를 많이 해가지고 상세하게 아마 이 소개됐는데 제가 보기에 어 상당히 그정확하게 싶었다.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어 조선일보 조선일보입니다. 쇄국 정책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 생각하다가는 갈때까지 가서 터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이게 내용 전문입니다. 예, 인터뷰 내용 전문인데 한두 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대요. 그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원문은 조선일보 가셔, 가셔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가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진보 세력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나는 촛불을 중산층이 일으킨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고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경제와 고용이 나빠졌는데 그때 잠재성장률을 3%로 낮춘 게 잘못이다. 나는 아직도 잠재성장률이 5%라고 본다. 말 그대로 잠재성장률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노인, 여성, 지식 인력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식 인력이 제대로 자기 생산 능력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청년층들이 공무원 준비, 대학 교육 등에 너무 몰려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7만 명 꼽는데 경쟁률이 10대리라고 하면 70만 명이 거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 기간이 몇 년씩 된다고 보면 몇 백만 명분이 있는 셈인데 잠재성장률이 나올 수 있겠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낮춘 것은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호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란 문제가 드러났다. 입시 부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산층이 절망이 커졌다. 이러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느끼는 괴리감을 건드린 것이다. 이게 대규모 촛불로 올마 붙었다. 정치한 사람들이 촛불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어,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수 세력, 당시 새누리당이 어 탄핵을 일으킨 일을 역사상 찾아볼 수 어, 있을까 드물거다.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한 게 아니다. 탄핵은 새누리당이 시켜준 거다. 그들이 마지못해 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밀려서 거기까지 간 거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밀려왔기 때문에 보수가 미, 보수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이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웃음>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2008년 서브 프라임, 세계 대공황 때문에 사실 경제가 마이너스 막,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보면 마이너스 4.9% 막 이렇게 후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은 플러스 0.4% 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박근혜, 아 저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던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 있었는데 이제 이제 그런 와중에서 국민들은 막 일자리는 없다고 막 이제 아우성치고 있고 그그 그, 그런데 이제 뭐또 사람들이 막 공무원 한다고 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유라 문제 이런 것들이 최순실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어, 국민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게 대통령한테 쏠렸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그, 좀, 잘 짚었네요. 그게 예. 저도, 그,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뭐, 물론, 그, 항상 정치, 정치 간에 정치 <웃음>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뭐, 당시에, 당시, 지금, 지금 집권 여당이지, 만 당시 야당은 또 집권을 하는 게 자기들 목표니까, 예. 어 정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개를 삼아서, 예. 어? 집권의 회로 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당연한 그 어떤 그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집권 여당 그러니까 예. 당시 새누리당이 작업자대기를 예.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탄핵을 시켜준 것이다 예. 그건 맞죠 예. 왜냐면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 반대하면 탄핵이 안 되는데 예. 무려 62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이 62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당이 배출한 예. 대통령을 어? 자기 당이 그 탄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참이 난감한데, 제가 이, 이 요즘에 보면은 이, 이두 번째가 이 상당히 이게 어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수가 재기, 보수의 재기가 가능할까? 하고 질문이, 기자가 질문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보수가 비겁하다는 것이다. 보수는 자기가 자라온 과정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어려웠던 시기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남았고 가족과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어,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에 의해서 왜곡된 어, 졸부의 인상만 남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 그가 가졌던 궁극적 측면보다 사람을 고문하고 독재했던 뭐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다. 어, 그러니 보수가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다른 곳에 손을 내미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겠다는 정신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돈 벌면 주변을 살피면서 대학이나 병원 등 더불어 사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게 보수의 가치다. 보수의 기회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있다.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보수가 과거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현 체제의 과거에서 내려오는 것, 좋은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 시어템과사랑을 만드는 게 보수의 역할이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사회적 사업에도 보수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음. 말씀이, 저는 참, 저, 아니, 저, 저, 지금 저, 하, 자유한국당인가요? 예, 예. 선, 그 대선 패배하고 또 지난 지방 자치에 선거 끝나고, 예, 예. 이게 이제 위기가 돼가지고, 비상 지금 체제죠 그쵸, 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예. 김병준 예예. 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예예.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지금 당을 이개월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도대체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제일 야당이 비상보선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예. 비상하게 하는 게 뭐가냐, 비상하게. <웃음> <웃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어, 그래도, 뭐, 뭐, 없어요. 근데 저기 작아하게짚어 오히려 저런 분이, 어, 노무현 정부 때, 예. 경제 부총리를 예. 하시지만은, 오히려 이런 분이 굉장히 그 문제의 본질을 예. 보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우선 예. 자부심이 없어요. 당당하지도 못하고. 어. 아 자기 당에 대한 자부심이 스스로 없는데, 예. 누가 그를 <웃음> 국민들이 지지를 해 줍니까? 예를 들면 성대표님이 예, 예. 자기 자신을 예. 좀 스스로 어느 정도 당당함이 예. 자부심이 없는데 그죠, 예. 누가 성대표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자기를 그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예.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 자기들 예.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어? 뭐 피하고 말이죠 예. 또 자기들이 내세운 대통령을 탄핵을 앞장서서 하고 말이죠 예. 이런 당을 누가 국민이 지지해 예. 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정확한 문제를 짚었는데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예.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이 예.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해복하는게 자유한국당이 제기 할수 있는 측경이다. 이, 이, 이, 이 제목이. 어, 질문 제목이 보수의 재개가 음. 가능할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개 예.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음.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을 회복해라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필해라. 여 당당해질 수 있도록 지신내라 이거예요. 이 예. 예. 위에 보면은 보수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업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게, 예. 예. 그참 근데, 못난 짓을 한 거죠. 예. 못난 짓을 한 거죠. 그 못난 짓또 못난 짓이잖아요. 학 지금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 아니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외교 정책이나 그때는 소련이 남아하는 거를 우리가 막아 주겠다 해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정책 경제 원조를 받아오고 뭐 기술 지원도 받고 군사 지원도 받고 했다면 지금 중국의 팽창을 우리가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대급부를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어그 뭐, 이승만 박정희 때 우리가 산업화를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한, 어, 뭐, 이렇게 신발 동여 메고 다시 한번 뛰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수정권이 9년 동안 이 과거에 돼가지고, 전혀 역사, 이 젊은 세대한테 역사 공부를 안 시켜버린 거죠. 안 시키고, 역사에 대한 공부도 안 시키고, 뭐, 여러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 산업화 자주국방, 때문에 대한민국이 철모도 못만드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경제 부국에 올라섬에서 88올림픽을 뭐 했고 88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동국권이 야 소련한테 붙는 것보다 미국한테 붙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소련에서 이탈했고 결국 소련이 해체된 거다. 대한민국이 그 악의 세력인 소련을 해체했다 이런 이런 이 대서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참그 정말 찬란한 역사를,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창조해 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 네. 그냥 무예수요를 창조한 거죠. 수십 년 만에. 네. 그게 중심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네. 그 전신이 뭐 새누리당 뭐, 뭐, 뭐 당명이 많이 바뀌어 왔지만은, 보수, 그, 그,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그 중심 가치를 가지고 예. 엄청난 그 우리나라 역사상 예. 예? 일을 했는데 예. 물론 그 과정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또 예?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있었죠. 예. 하지만 크게 보면은 예.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스스로 자부심을 왜 가져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또 당당하게 해서 지켜갈 거는 지켜가면서 개선할 걸 개선해야 되는데 송두리집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네. 자기당에서 배출한 저저 그저 박정희 대통령 네. 또뭐쭉 또 역대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고 네. 이승만 대통령 뭐그전신이 자유황대뿌리 음. 자유 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쭉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대통령인데 문제는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 두 명이나 네. 지금 감옥소에 가 있잖습니까 다 예, 그러면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법적으로 잘못되었고 제가 되면은 예, 당연히 그 예, 해야 되는데 너 억울한 게 있다 이거야 예, 예를 들면은 예, 예,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금 잘못됐다 법 적용이 예, 잘못됐다 아내물을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25년) 행위나 예, 예.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소에 있느냐 그리고 원래 불국수 그 재판의 원칙인데. 처음에 구속을 됐다가 다시 또 구속기간 연장이 돼죠 예, 예, 예, 구속상태 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제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구속을 예. 저렇게 1년 늦게 예. 한데 한마디도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대통령 대처한 대통령에 대해서 <웃음> 석방해서 불구속 최소한 불구속 재판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기억이 없어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자기들이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불구속 재판을 해라. 네. 어, 우리나라 기본 법 정신이 그거 아니냐 하는데 주장을 안 한다 이거야. 네. 그러면서 뭘 네. 집권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집권 했을 때또 대통령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걸 그렇게 할 거냐 이거야. 네. 어? 그니까 저는 병원망덕하고 인륜을 저버린 어? 그런 정당을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길 할 것이라고 네. 하는 것은 저는 어느 도단이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제가 답답한 게와 거기 뭐법법법 법, 법 잘하는 검사 출신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도 많은데 우리는 법을 잘 몰,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 출신도 많은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그 하고요 저 난감하고요 옛날에 유명한 대법관이 그저 tv 프로 녹아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예, 예. 하는 얘기 아직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법잘못르고 일반 국민들 상식적으로 예. 법에 대해서 야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예. 예. 그, 그게 법의 정서예요어 예.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그게 법을 하나 하나 종합, 다 하나하나 좋은 것까다 몰라도 예. 국민들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예. 우리 다투다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거기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서 가 있는데 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예. 어 예. 불구속 재판해도 될걸왜 그렇게 1년 넘게 가둬두고 어그 몸무게가 뭐 35kg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뭐 빼만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비참하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네. 그리고 어?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또 옛날 정적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백분 양보해도 일견 이해가 된다더라 자기 배출한 대통령을 배출한 그 소속 정당에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거기 여성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럼 여성 인권 탄압이다. 여성 인권 탄압이다 해가지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당이라니까요. 작년에 1월 24일 날그 국회에 5일째 제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누더 활을 예. 그저 이렇게 누가 떼 가지고 던져 제가 던지는데.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 300명이 응? 매일 그 지나다니는 로비에 1층 로비에 예, 있었던 예, 그림을 예.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서 강의를 했다고 그런데 예. 국회의원 중한 사람도 강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자기 당이 그래서 출,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때 예, 예. 탄핵이 그저 현재 <웃음> 결정되기 전이거든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그 됐고 예. 근데 그 소속 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예, 항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 이게 도대체 예. 이분들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지 이해를 예. 못 하겠어 요 지금도. 예. 예. 그니까 지금 진짜로 이게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 이뭐 정당에 대해 가지고 뭐 음. 그것도 그러지만은이 소위 말해서 이뭐뭐 뭐 보수라고 하는 이뭐 우파 혹은 뭐자유의형이라 하는. 이런 쪽에 이뭐이몸 담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다 찍힐까 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뭐 저기 그런 지식층들 엘리트층들이 집단적으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한마디씩 계속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전부 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면 불이를 불이를 보고 참고 타협하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겁니까 국민들한테 가르치고? 근데 하여튼 뭐, 말이 안 되는 어, 거예요. 오늘 이게 저조선본인가요 이게 예, 예,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 이제 정말 그빼 있는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 이제 보수 쪽, 어, 예. 이제 이 문제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 예. 참그 시적절하고 정말 예. 그 전곡을 <웃음> 찌른 그런 저 의견을 개진했다고 봅니다. 음. 그런데 그 대한민국 지식청에서는 음. 여든 야든 음. 그, 그 정치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음. 국가가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음. 예? 전 경제부총리 같이 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요. 네. 사실은 사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를 줘야 돼경각 심을 이렇게 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네. 결국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데 네. 실패하는 걸그 실패로 가고 네.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네. 방관한다 네. 이거는 특히 지식인이 옛날에 또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도리가 아니죠. 음, 예.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개혁은 이게 이제 뭐 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은 자기 명분에 매몰되기 때문에 개혁 세력에 의해서 부서진다. 개혁은 도둑처럼 소리 없이 왔다 가는 것이다. 눈치도 못, 채게, 어, 못 채는 게채 어, 사이 지나가야 비로소 개혁이 되는 것이지 와그라그라게 개혁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심하는 배임행령 같은 것들이 다 분식회계에서 비롯된다 그건 외환위기 직후에 그전까지 어, 그 그전 사문화했던 것을 회계준칙을 만들면서 정착시킨 것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안 가졌고 조용히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식회계와 배임행령이 무서운 존재가 됐다 과거 변화를 읽고 미리 준비한 기업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다 처벌받았다 우리에겐 100년이라는 영역의 어 축적이 있다. 6.25, 5.16도 겪으면서 우리 힘으로 자유와 민주를 쟁취했다. 복원력은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제 보수를 보수해야 된다. 미국을 보면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등 보수 세력이 있지만 누구도 그들을 헐뜯지 않는다. 미래인재를 키우는데 자기 재산과 지식을 쏟아, 어, 쏟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어느정도 돌려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보수해서 누군가가 나서야 한다. 3, 40대 인재 중에서 어 자기 업적이 있고 문제식도 갖춘 보수의 아이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수가 이 소위 말해서 보수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도 이그 사회의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어 투자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처음부다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기 뭐이 업적 세우고 이런 데는 돈을 쓰지만은 소위 말해가지고 눔사람 가가지고 하루에 천만원씩 술을 마셔도 어디 만원짜리 후원 안하는게 대한민국 보수의 지금 민낯이라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짚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3 40대를 지금 키워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붙으려면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3 40대가 지금 이 사회 주력으로 올라와 가지고 중국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30, 40대를 안 키우고 전부 다 지금 저기 고시원에 내몰아버리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3, 10년,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힐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대 리드가 좀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그 특히 저 오히려 저저 저 더불어민주당 예예. 이쪽은 그 젊은 그 인재들이 그, 그 정치 그그 그 토양이 예예. 많이 그저 자유 경쟁을 시켜가지고뭐뭐저 선거에도 뭐뭐 뭐 여러 가지 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등등 음. 계속해서 이게 그냥 크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 자유 한국당 소위 그저 보수 쪽 예. 정당을 보면은 뭐 저는 그런 정당을 소속, 소속돼 가지고 그 그걸 직접 몸으로 깨어 보지는 못했지만 느끼기에는 예. 그런 문화가 안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 젊은 사람들이 클수 있는 문화가 안 되어 있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쪽에 자유한국당에 이런 데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밑바닥에서 잠일만 시키다가 팽 시키고 팽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음, 음. 거기는 아예 젊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프로 프로 야구로 치자면은 어떤 데는 이 군을 안 키우고 음. 어디서 좀 잘한다 싶으면 돈 몇십억 주고 선수 스카우트 해오고 스카우트 해오고 <웃음> 그렇죠. 이런 데는 쉽게. 그 네. 선수가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부상이 돼버리면 이이 군에서 백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실력 차이가 원체 나버리니까 네, 네, 네, 네. 이 군에다가 음, 운동장도 만들고 시설 좋게 해가지고 계속얘서 경쟁시키고 키우면은 딴 데서 그렇게 안 데리고 오더라도, 여 자체 선수들 키워가 육성해가지고, 네, 네. 기회 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신빠른 나가지고, 네. 몸, 몸을 던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뭘뭘 뭘 하고 있는지, 네.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네. 들, 들 정도로, 뭐, 움직이면 안 보여요? 뭐, 하여튼 어떻게 되든. 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음, 보면은, 사회주의 어, 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그걸 보면은, 진짜로 자유, 어, 시저, <웃음> 자유 시장,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왜 이야기하는 거예 <웃음> 네, 그렇게. 거기 음. 더불어민주당은 정, 정강 정책이 이상하게 지금 좌, 이, 저, 사회주의적으로 흘러가서 그런 건데, 이제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찾아오면은 음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불친절하다는 거죠. 예.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이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가면은 음, 음. 1층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90도 인사를 하고 모시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예. 문화의 문제고요. 그런 게간에 태도자 태도. 예, 예. 예, 그게 저, 결국은 저, 자유한국당 오랜 그 뭡니까 예. 이게 기득권층또뭐 예. 뭐 웰, 웰빙족,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제 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익숙돼 가지고 네. 상당히 몸에 그냥 근의주의가 이렇게 네.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어, 관리주의 이런 네. 게.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냥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까 민원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그 현상도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그 이게 저뭐 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네. 어, 저 다른 정당하고. 네. 어, 그러니까 근의주의적으로 말이에요. 네. 어, 그래 가지고는 절대 그자유경쟁장히 풍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거는 그 정강 정책이 나라고 보면 약간 저좀 예. 너무 친북적이고, 예.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안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 문화 있잖아요. 문화, 예. 사람을 대하는 문화, 예. 뭐 소통하고 이런 거는 그 상당히 그 저... <웃음> 그 괜찮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워야죠 다른 정당에서 또 좋은 거좀 배워야죠 그래 야 경쟁이 생기지 배워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명만 바꾸고 안 배우고 그냥 계속 그렇다그 당명 바뀌는 게뭐 중요하냐 이거야 네. 그 내용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지 보면은 거의 뭐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주의 정당하고 뭐, 뭐 정당 정책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태도를 보면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공무원도 요즘 엄청 빠리빠리 잡니다 왜냐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그 저기 뭡니까 공무원들 중에도 일년에 뭐 과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올 정도로 어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람 예 그렇죠. 내 지난번에 <웃음> 얘기 들으니까 저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할 때 예. 누가 그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그 그 당원이 예. 뭐땡 하면 나가 버린데 퇴근해 버리고 예. 뭐그저 당직자라고 그럽니까? 음. 예, 당직자인가? 예. 뭐, 하여튼, 사무초도 있을 거아닌가 예. 그, 뭐,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사람이 없고. 하여튼, 야, 이래가지고, 이런, 이런 근무를 해가지고, 그 선거에서 어떻게 얘기냐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야. 예? 물론, 그 일부, 저는, 저네들은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일부 현상이겠죠. 그게 전체가 그래도 뭐, 진짜 안 되죠. 안 돼. 그데그 일부 현상을, 제가 들어봐, 전에 듣는 입장에서 한 시간, 예. 야, 이거 참, 그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글, 그, 절박하고 절실한 예. 게 없어. 예. 그리고 이게 그 전체적인 현상인 게, 그지난번 대선할 때도 그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 그 저기 공보실에 찾아가 보니까는 주말에는 뭐 저기 그문 닫고 저기 그 뭐야. 퇴근하고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웃음> 아니, 그런데 이 방송, 저 자유한국당 누가 보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음, 아니, 불편해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저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 그것도 아니고, 뭐, 좀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아니지만은, 예예. 근데 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에게 맞거든요. 예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이제 좀쓴 말씀을 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예. 이현재 전, <웃음> 저, 부총리께서, 예. 에,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한번 리뷰하면서 예. 논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제, 제가 너, 너무 잘못당 <웃음> 아니, 왜냐면, 그, 그나마 보수정당이라고 하나 있는데 하는 게 너무 이게 예, 의의가 예. 없어가지고 예.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예. 잘안 듣더라고. 소통이 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또 예. 그 있습니다. 고용참사, 분배참사가 발생해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빌림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좀더나가면 확신범이 된다. 초기 중국 공산당 내 노선투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5대 서기 중한 사람인 런스비가 교조주의자들에게 한 말을 되새겨야 한다. 현실이 진실이다.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 안 하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봐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건데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다. 진보는 인간의 지식을 믿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진보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가지 않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밑에 또 질문이 최저임금 어,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같은 시장원리에 안 맞는 정책이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질문하니까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자 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 이게 현실이다. 가장 가격에 가격이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사회 안전망 등을 통해 메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어 맞는다. 어 불필요한 정부 개입이 줄어, 줄어야 왜곡이 덜 일어나고 비용도 덜 든다. 5 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만 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다 아이 이 아주 이게 심각한 <웃음> 이야기를 정말 제가 참 공감 공감이 참 정말 많이 가는 글입니다 예, 예. 진짜 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친이다 예,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만 그런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안보 안보 예. 문제까지 지금 그렇거든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 가지고 예? 그렇치고 있는 거예요 똑 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자기네들은 잘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뭐 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뭐 이게 음. 그다음 분배 문제 이게 다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음. 아이거다드러나 빠졌잖아요. 음. 그것도 그 지표로. 음. 음. 그러면 이거 빨리 이걸 바꿔야죠. 그데 계속 지금 뭐더 그냥 가속도로 붙이 사겠다. 음. 뭐 그것도 청와대 뭐 그저께 처음으로 당정청 또 전원회의 음, 그 북한식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원회의라는 말 처음 들어봐야 북한은 뭐 노동당 전원회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완전히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전원회의를 처음 하면서 거기서 전원회의를 하면 뭐 자유 토론 을 하고 말이죠 어? 합리적인 그 대안을 도출하는게 아니고 예. 현상을 진단 하고 그게 아니고 정해진 저 답을 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거예요 우리는 소득조도 성장을 그대로 음. 오히려 가속도로 붙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한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웃음> 그게, 그, 당의 지령을 내린 거죠. 아, 지령을. 아, 지... 아, 예, 어,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행식은 전원회의. 예. 은 색깔도 그냥 느낌이, 예. 어디 저 북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전원회의란 말쓴 적이 없으니까. 뭐 확대회의, 뭐, 개, 확대회의. 확대회의 전체회의, 뭐. 뭐, 이렇게 하지. 예, 예, 예. 무슨, 무슨 전원회의란 말은. 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쓴 용어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쭉 읽어보면 예. 북한식 표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그,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에 의에서 그렇게 예. 했는데 이게 정책이 잘못되면 바꿔야죠. 그런데 예. 꼭 대원군이 예를 잘 들었네. 예. 세국 정책이 그때 예. 가장 이상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예. 나라를 완전히 그것때문에 그, 어, 일본이 3 0 이상 다지체적이 만든거 아닙니까 예. 그때문에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식민지가 됐고 예. 나라를 예.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 망해한 정책이란 말이야 음, 세국정책이라는 게 이게 세국정책을 하면 은잘될 거로 생각했는데 세국물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말이죠 아니 거꾸로 갔단 말이야 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음. 이게 마지막에 있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갈 때까지 가서 터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예? 이대로 가면 안하면 이런 거 이제 갑자기 폭로한다는 이야기요 예,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들이 JTBC하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제일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52시간 하니까 많이 줄어든는 거는 뭐 수당 이런 게 사라져 버리고 하니까는. 100만 원 정도 급여가 떨어지다 <웃음> 저게 네. 지금 52시간 여야기는 오는데 네. 저렇게 표현했죠. 나는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데 네. 52시간만 하러 간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음. 제가 군에 있을 때, 중2 때 네. 특별 히무 뭐 하나 주어져 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네. 침대에 눕지 않고 이렇게 가수면으로. 왜냐? 네. 한번 잠이 들면 이게 일어날 음, 자신이 없어서 음, 음, 음, 예.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요런, 요렇게 두시간만자고 6시가 군의 총기상에 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총기상 때부터 같이 병사들하고 일을, 군련하고 그 아. 일을 하는데 예. 그걸 한달 그렇게 한 달을. 그럼 사, 사람이 많이 그러면, 많이 그러면 많이 저게 52시간, 주 52시간만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할수 없어요. 그죠. 예. 할수 없죠. 예. 그 다음에 러일전쟁 할때 일본 연합한대 예. 도고 히어적으로제도이 지하 는 연합한데 사령관 예. 지하는 연합한 대가그 러시아를 저발태감들를 완전히 전멸시켰잖아요그 예, 예, 예. 바람에 일본이 예. 패권을 장악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식민지 한 거예요. 루일 진쟁, 그게 쓰시메 해전, 그저 대마 해전 결과가 예, 예. 우리나라 식민지가 된 가장 직접적인 그거라니까요 예, 예. 일본이 그 패권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때 음. 이거 참. 이, 저, 이야기 하다 52시 할 때만 이야기 하는다 음.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니까, 정부가. 음. 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일본 연합함대 작전 참모가, 음. 밤새도록 일을 해요, 밤새도록. 그배 안에서 에. 작전 계획을, 에. 뭐, t 자전법을 어떻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에. 그걸, 그, 발퇴함대하고 회전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작, 밤새도록 하고, 낮에는 자. 뒤바기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집중할 때 하고, 또 낮에는 일부 적응 이런 게 훈련을 해보고, 예. 또짬 시간에 쪽잠을 자고, 아, 예. 그래가지고 이 작전 참모 계획대로 해가지고 저, 이건가 아닌가? 그러면 저 기준으로 하면요. 예.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예. 이길, 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왜? 일하는 시간을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그, 그런 작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어? 음. 그런 전법이 전술이 뭐냐 이거야. 그한 그 사람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사실은. 예, 예, 예. 그렇게 밤을 안 자고 어? 집중해서, 아, 이거 일본이 음. 이걸 어떻게 러시아 함대를 격침할 거냐. 예, 예, 예. 다준멸시킨 음. 이거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그런데 규오시만 오십만 이래라. 작전참모, 너도 음. 마찬가지야. 예. 너 시고 어 없죠. 일본에 오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국가든 조직이든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보장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 왜 정부가 저거를 막느냐 이거 나는 제일 문제인 정부에서 일, 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저거 예요 저거 일할 사람은 시간을 제한한다는 거야 예.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는 1시간 밖에 안걸리지만 <웃음> 취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면 그게 52시간만 걸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 그런 분야가 예. 얼마나 많겠어요? 예, 예. 특히 연구 분야. 예. 연구 분야는 그게, 특히 IT 분야 있잖아요. 예. 밤 새도록. 밤 새도록 해 예를 들면, 저 그, 무슨, 그, 리멤버, 뭐, 뭐, 뭐 게임업체 있죠, 유명 예, 예, 뭐, 게임업체, 뭐, IT 거기는 예. 밤 새도록 연속으로 그 해야 이게 논대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예, 예.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IT 업체, 그, 제가 공문을 예. 예. 저 비상군으로 몇년 했어요. 예예. 그래서 내그 IT 그 생태계를 좀 아는데, 예. 연속으로 밤심해서 일을 해요. 아, 그리고 거예요? 제가 몸담아도 그, 저, 회사에 그, 오나, 회장은요, 예. 한번 몰입하면 저, 그 뭡니까, 식사하는 것도 그 자기 부인이 예예. 가서 이렇게 먹여준대요. 아. 아, 뭐, 이런 거지, 이렇게 하, 한대요. 그 집중, 예. 그, 떨어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예.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저걸 시간을 제한 두면 어떻게 가능하냐. 음. 음. 저는 정말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저거. 제가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거. 그래서 저거를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예. 저런, 저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요. 예. 예. 그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 나라가. 그리고 지금 그 안보도 마찬가지, 대북 정책도. 잘못된 길을 계속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본건 제가 저사1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 6.12 미국 정상회담 전에 저 주장을 몇번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김정은 계략이 잘못하면 쏟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는 실패다. 그래서 시안부 북핵 폐기 약속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예. 방송으로도 하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게없으니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따지지도 못하고. 네. 왜? 합의서에 그런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폐기하겠다, 는 이런 합의서 없단 말이야. 그데핵 네. 리스트를 언제까지 신고하겠다, 이것도 없고, 네. 구체적인 전혀 없으니까, 네. 몇 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네. 저, 대북특사가, 뭐, 오늘 갔습니까? 네. 근데 내가 뭘 얻는지 모르겠대. 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미국은 국무장관을 안 보냈잖아요. 대통령 지시하고. 그, 고약이... 그, 그, 그, 고, 하여튼, 그, 그,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예예. 자꾸 빨리 고, 교정을 하면 되거든. 예, 예. 그런데 경제든 안 보든. 예예.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면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은 규제 개, 개혁에 대해 행이라고 발목을 잡는다. 이래에 대해 질문하니까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한 발짝도 옴짝달사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두고 후퇴라고 한다 자유한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핑계를 대지만 <웃음> 실은 같은 편의 싸움이다 <웃음> 동지끼리 버리는 어, 싸움이 가장 무섭다 지금 경제상황의 변화가 겹쳐있다 중국 탈산업화 4차 산업혁명 같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상황이다 거기에 우리 내부에서 기득권이 고착화되는 현상도 있다. 그걸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 보고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김상적 공정거래위원장도 진보진영 조급증과 경제성 탓에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길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은 시민단체 출신 중심으로 인재풀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아 어, 대통령 본인이 주도 세력을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예전 운동권도 지금 이른바 어, 외곽에 가 있지 않나. 어, 운동권도 기득권화 기득권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시민단체에 어, 있었던 사람들의 강점은 뭐가 문제인지 잘 찾아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미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시점에서 멈춰, 그 지점에서 멈춰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이 지적인 두뇌에 어, 달려 있는데, 이뭐 모든 걸뭐 규제로 해가지고 52시간 일 못하게 막아버리고, 뭐 여러 가지 저런 내부적인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예. 여, 현재 좀 경제 부총리가 예. 대통령 리더십 까지 지금, 마지, 지금 마지막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또있습니 예. 리더십까지 이제 예. 언급을 했는데 예. 어, 결국 그저 한반도가요 예. 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 전쟁이라고 보여요 예. 남북 간의 리더십 전쟁 예.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리더십이 안 미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게 이게 너무 복잡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하고 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의 이익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국가의 이익 음. 오로지 국가의 뭐뭐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익도 아니고 청와대 의 이익도 아니고 그동안 지지, 지지계층의 지지 이익도 아니에요 음. 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집권이 됐으면은요 음. 대통령이잖아요 일년이 넘지 않습니까 음. 오로지 대통령 국가의 이익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음. 자기 지지세력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음. 예? 음. 그동안 많이 했어 그리고 국가의 이익 생각하면 그것도 지지계층에도 이롭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국가의 이익을 자기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저 지지계층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 이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국가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자부심을 불러 이렇게 돼. 예예. 그래서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야 예. 국민, 와, 이런 정책 해가지고 일자리가 무슨 뭐,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음. 어체제인겁니다뭐저저저주 52시간 이런 세식 할 필요 없이 예. 국민들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심바람 나게 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예.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예. 그냥 맡기라 이거야 네. 시장 그게 예. 나는 그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은 경제상황을 추스르고 반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 저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재정은 앞으로 3년은 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둔 어, 결과로 이 정부가 3년은 걱정을 덜수 있게 됐다. 담배세도 늘리고 중산층 대상으로 세무조사도 많이 했다. 세원이 확보됐으니 세수가 늘어나는 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생산이 늘지 않고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재, 재정이 못버텨지면 결국 정부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될 거다. 하지만 고용, 고용의 고통은 당장 찾아올 것이다. 지원 얼마 받는다고 해서 음, 실업의 고통이 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제 음, 박근혜 정권에서 음, 욕을 먹으면서 음, 세수, 세수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가지고 공평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음, 저런 부분도 저기. 음, 박근 대통령이 탄핵된 아주 그 근본적인 것도 민심이 확 돌아버린 게 담배값이 담배 그냥 두배 가까이, 그러니까는 1 0 0 올라가 버린 거죠. 10% 오는 것도 아니고, 어. 뭐 2,500원 하던 거의 한 5,000원 가까이 올라 버린 거잖아 네, 네. 국민들이 이제 서민층이 확고한 그 지지층이었는데 그 30%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전부 다 등을 돌, 돌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쓰고 있다는 야, 지금 그런 <웃음>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권은 뭐, 뭐 하고 있냐 이야기를 빙 돌려서 한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예. 참아 이 앞전 정부에서 벌어놓은 걸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은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돈 펑펑 쓰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그렇지. 지지 세력들 욕먹고 다 이탈표 떨어져 나가는 거 알면서도 돈 벌어 놓은 거 가지고 저거 갖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잘못되면 항상 그저 전정부 탓하고 예. 실제는, 실제 전정부 덕분에 예. 저렇게 또 그걸, 땜질을 어? 하고 있고 아니, 예. 박근혜 성경은 저뭐 문, 문재인 좋은 일 시키라, 시키려고 제가 지금 저렇게 다 욕먹고 지지세로 다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은 예. 그 탄핵되는 그 밑바탕에 그런 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하나인데 저런 거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지금 시켰는데, 기, 결과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감옥 가 있고, 이, 이,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예. 뭐, 어, 어, 그저께 무슨 얘기가 나었냐면 뭐, 예. 지금 정부의 공, 공식 그 경제정책 그 용어가 예. 소득주도성장, 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바뀌었던 부요 포용성장. 예. 그렇게 그, 그, 들어보셨어요? 포용이라는 말로 이렇 바뀌었어요. 포용. 그게 뭐포용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런 거, 분배, 이런 이야기, 이제 다 예. 이렇게 개념을 이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것 같은데, 예. 포용성장 하려면요, 예. 저, 박근혜 대통령부터 석방해 놨고, 예. 그 지지층까지 예. 다 이렇게 포용을 하, 해야. 그게 포용성장이 요 예.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거기에서 이게 국가, 예. 그게 오, 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 저기 담배세부터 세무조사 해 가지고 욕먹으면서 돈 벌어 놓은 가지고 지금 3년을 <웃음> 그걸 고마우면은 거칠 수 있다고 하면은 고마우면은 풀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웃음> 풀어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포용성장은 거짓말인 거죠 자 제조업이 무너지고 한국경제 돌파구는 결국 위기를 피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에 밀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자원 없는 우리는 결국 수출 밖에 없는데 어디에 경쟁력이 있나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이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에, 것인지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1년여 전부터 부실기업, 부실채권 많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경고가 있었지만 팬덤먼터리 좋다면서 무시했다. 결국 갈 때까지 가서 터졌다. 이번에도 그렇, 결국 그렇게 될것 같다. 과거 석유파동 때는 우리를 뒤쫓던 제조업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유를 뚫고 가는 게 가능했다. 외환위기 때는 마침 팽창을 시작한 중국 경제에 올라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출구가 다 막혔다. 원자력 산업마저 문을 닫아버렸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엄혹한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 아마 실업 대란 형태로 위기를 막게 될 것이다. 이래 됐고요. 야, 참, 심각하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니까 이 변화의 핵심은 자율이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규제에 묶여있다. 의료 산업만 봐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각종 기득권과 규제 탓에 원격 지료도 못하고 있지 않나 4차 산업혁명 때는 일자리가 마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진다 은행을 보면 창구로 찾아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쓴다 겉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 같지만 이런 IT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어, 이런 사람들은 늘려야 하는데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쉽지가 않다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할수 있게 고용을 유연하게 하되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해주면 일자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40에서 50년 뒤에 인공지능으로 많은 게 대체될 것이다. 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에 의해 일,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산업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 아니냐. 그러면 그쪽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자유롭지 못하니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득권 문제도 있다 나는 두 개의 양극화가 있다고 네. 본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다 다른 하나는 기득권의 양극화다 노조나 시민단체 같은 작은 기득권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기존의 기득권이 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아이기득권이 기득권 타파해 달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자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국가적 사업을 걸어야 한다. 중국이 제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제조업이 모두 중국에 넘어가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걸 키워서 경쟁할 수 있을지 국가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인재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볼수 없는 경쟁력을, 어,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그런데 돈을 대줘야 한다. 아이디어를 갖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라도 좋으니 10년간 도전해보라는 식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바이오 분야 기술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이 그 분야만 파면 평생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줘야 한다. 규제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도 기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기술과 인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일본을 보자. 중국이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일본을 비난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사드 때 한국에 대한 한국의 한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부품 산업, 공장, 엔지니어링 투자 등 다양한 부문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2030, 2050, 2050년, 아, 2030에서 2050년쯤 중국과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30, 40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가 차원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실력 있는 사람을 국내에서 많이 키워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어, 스스로 를 스스로 어 애를 써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 지배구조에 손을 대려고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대기업이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다 몇년전 이스라엘에서 국내로 투자 아이템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 몇몇 기업에 소개했더니 결국 그걸 외국 대학에 가져가 사업화했다 이 과정에서 보니 오너가 법적 분쟁을 겪는 게 있어서 이러더라 대기업이 관료화돼서 오너와 실무진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오가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핵심 조직이 미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너들을, 오너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지금 기업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할까만 생각한다 LG 사례가 있다 구본무 회장이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각각 자동차 배터리 전장 사업에 진출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반이 없었다면 지금 LG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앞으로 충격이, 어, <웃음> 더 크게 온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간층이다 <웃음> 무너진다. 40대에서 중반, 40대에서 80대까지 다 무너진다. 월급쟁이 같은 지식노동자가 무너진다. <웃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제 추, 추, 충격과 공포가 온다는 거죠. <웃음>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정확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저희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정말 그 예. 여러 가지 문제 본질을 짚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니까 음. 수요 공급 법칙에 건견면 집값이 뛰게 되어있다. 아무리 가난한 그렇죠. 사람도 <웃음> 서울 강남 대치동에 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 자리 잡고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은 한국형 신분 상승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음. 교육 문제를 공론화로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아~ 대표적인 공론화 사례가 히틀러가 한 짓이다. 음. 히틀러가 공론화를 통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의회였다. 지금 정부도 툭하면 공론화 그러는데 몇사람이 의해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루어지는 건가? 매번 국민투표 할 수도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공화라는 건 대의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여 할수 없으니 괜찮은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싫든 조, 좋든 국회를 지키, 지, 지키지 않으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저,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 이거죠. 하지만 적어도 애를 낳으면 16세까지는 <웃음> 애에 대한 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되, 쓸데없는 보조금이나 보조금이나 보조금이다, 뭐다, 이런 건다 줄이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적절하게 장점을 따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는 없나 하니까 요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스마트시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어아 이제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요 밑에는 음. 이제 요약을 해 놓은 이야기들인데 음. 음. 음.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따라 잡지 못하는 제조업을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재들, 일을 하고 싶어 미치고 미치는 인재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인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예. 그런데 그러면서 공론화 얘기공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까 뭐. <웃음> 저기. 그러니까 뭐든지 공론을하자 뭐 탈원전도 공론을하자 아, 그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이게 그 근데.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예. 공론화 과정을 마이크치잖아요 예, 예. 원전도 음. 그렇게 하고, 그것도 뭐원 원전 공론화 위원회. 부승해가지고 음. 하면서 그것 도 예산이 꽤 많이 나왔죠 몇백억이? 그것도 뭐민요그 아니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매번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국회를 보내고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그데 국회에서 건... 그 그런 걸 가지 있는데 음. 왜 음. 교육 정책 하나 입시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 그거 원 하는 예. 그렇게 잘못된 거죠. 그때 자, 예. 아주 잘못된 거지. 그 예.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음. 이제 그걸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된 거히틀리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히틀러 해가지고 공론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컷한게 의회부터, 의회부터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래 의회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를 예, 그냥 예. 어, 그걸 한거죠 공론화 하면서 <웃음> 국민의 여론이 돼가지고 공론화의 장을 그냥 예, 그 무리가 그 시, 시켰다는 얘기 의회를 아니죠? 공격을 해버렸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예. 저기 안놓는지 통계얘기가 안놓지만안놓잖아 예. 공론화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 통계잖아 통계. 동계. 예, 예, 예. 그 통계가 지금 통계청정이 바꿨잖아요. 예, 예. 그통계조작이한 우리가 많잖아요, 지금. 도루킹이 예, 예. 이제 여론조작, 예, 예. 그 다음에 통계조작. 예. 근데 또, 히, 오늘 또 히틀러 이야기 났는데, 예, 예. 히틀러가 또 통계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통계조작 예. 공론화를 했고, 통계조작을 예, 예. 해가지고, 예. 예. 어, 자기 그 리더십을 유지한 거예요. 그니까 지금 저 이야기대로 하면은 음. 문재인 정권이 히틀러처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펴한게 발치 전투예요 발치 예, 예, 예. 그것도 그 지휘관들이 예, 예. 장군들이 예. 이거 이제 통계를 나중에 조작된 통계에 대해를 또 맹신하는 거예요. 아, 히틀, 예. 히틀러가 또 조작된 통계를 만든 사람 조작한 사람까지 맹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아. 그 발치 전투 해가지고 그 아르덴 그 삼, 삼백인가? 예. 거기서 완전, 그, 그, 그냥 완전 작살이나버렸잖아요그 음. 전멸했어요, 전멸. 그, 그, 독일 전차공단이. 왜? 예. 기름이 떨어지가지고. 아, 기름이? <웃음> 왜냐면 기름 떨어지는데 전차공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거 완전히 개밀됐다고. 아. 그러니까 그, 그것, 그것도 기름 이런 거다 통계 안 와. 예. 그걸 조작을 했으니까. 아. 아, 이상 없다. 한 했겠죠. 예. 아. 그러니까 그 전사가 전쟁도 그렇고. 예. 이게 엄청나 게 위험한 거예요. 예. 동계까지 그 조작해서 공난을 해서 정책을 밀어붙이면은 이 예. 그 이제 총리 저저부 부총리 하는 게갈 때까지가 터진다는 거야. 예. 그 결국 갈 때까지 가서 터진다는 거야. 이게 이거는 정권의 불행이 아니고 국가의 불행이 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 저런 분이 자유한국당에 저기 비상대책. 아 근데 그랬잖아. 요 차라리. 차라리 <웃음> 어? 아니 지금 저렇게 지금 똑바른 사람이 예. 소신 예. 있고 예. 뭔가 문제의 본질을 가진. 그, 짓고 있는, 해안을 예. 가진 사람이, 예, 예. 그리고 저, 저분이 굉장히 용기도 있잖아요. 제정도 예, 예. 인터뷰를 해서 예. 상시하게, 그리고 자기가 뭐, 노무현, 어, 놓으면 어? 예. 그게 자파정권의 때, 예. 경제부총리까지 한 사람이, 예. DJ 정부 때도 중요한 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한 분이 저렇게 용기 있게 할수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지금 현 정부 보고 그 시틀러처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 건, 엄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그~ 그~ 근데 이게 좀 국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내용이 기니까 이해를 잘못하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저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우 모바일 반도체 이런 것들은 한 80%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음. 중국이 싸듯 거복한다 우리 반도체 끊어버리겠다 하고 맞받아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질질 끌려가면 은 국가적 자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이 산업화 근현대화의 이런 음. 이 에너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산권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어이 어, 이 우리가 이뭐 대한민국의 생활도 해야 되고 국민도 생활하고 그, 뭐, 정치인도, 기업인도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지금 그런 자부심을 모두 다 뭐, 적폐청산이 뭐니 해가지고, 다 얻게 그, 버리겠습 그러니까 제가 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상 중에 진짜 그 말씀 잘 하시는데,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부심이에요. 예. 왜냐면 국민이 자, 국가에 대한 자부심, 예. 그 다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 예. 있어야 국민들이 그, 저, 일할 맛이 나요. 예, 예. 응? 그러면, 예. 일할 맛이나고 열심히 일하면 국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결과적으로 정권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자부심 자체를 오히려 고양하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건국절 없애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아닌가? 예. 지난 8월 15일 건국 70주년 행사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웃음> 행사, 그저 70주년 행사하는 데 가봤는데 예. 그 정부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국의 뿌리를 뭐, 1919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런데 건국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역대 정부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데쌍그리기를 무시하면 안 돼. 예. 예. 아, 우리나라가 저 건국을 해가지고, 어, 그 음. 북한이 남침 전쟁에서 우리가 어, 나라를 지켜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또, 또 재건을 해서, 예? 에? 예. 더미를 경제를 부흥을 해가지고 예. 또 민주주의까지 그냥 민족까지 해가지고까지 왔잖아요 예. 세계 11대 강국까지 예. 그러면 그총체적으로 수치가 아니 제일 예. 못사는 나라가 11, 11 번째로 강국이 됐으면 예. 그 역사를 부정하면 그 예.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야? 그러면 그죠, 예. 자부심을 예. 그럼 자부심 을 높여야지 그럼 그런 국민들은 알게 하고 예. 우리나라 이런, 이런 나라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다 무시한다, 이거야. 기주의가 음, 예. 덕시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말이죠. 기주의가 예. 덕시한 무슨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음. 하면 안 되죠. 예. 그리 뭐, 스스로, 그 한마디로, 어, 국가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자살행이에요, 자살행. 예. 자살이에요, 자살이에요. 예. 뭐, 오늘 뭐, 장시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음, 보니까, 아유, 저저 분이 대통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뭐그 관료하고 정치하고좀 다르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저렇게 이 전체 아니 저 좌파 정권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아그 그러니까 예, 저희 예, 보니까 글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느낀 게 정직하고요. 예. 예. 그럼 굉장히 용기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전문성을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예. 예? 저런 분이 그 결과적으로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음, 음. 예. 아니, 뭐, 저는 뭐, 뭐, 저는 정당 그것도 뭐, 소속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가 저런 분들이 그, 저기, 좀, 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큰, 뭐, 대통령을 하셔도 되고, 뭐, 뭐, 큰 음. 일을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저, 그, 과거 자파 정권 때 운동권들한테 그렇게 시달렸다더라고요. 노무현 정권 때. 예. 그, 때 이제 얘기는 예. 386. 네, 예, 386. 그 뭐, 청와대에 뭐, 386이 예, 많이 예, 들어왔지 예, 않습니까? 뭐, 예, 예.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예, 예. 당연히. 근데, 저분은 그걸 극복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386들만 하는 걸,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정도, 설득이 안 되면 저 정도, 무시해서. 저 정도 하도. 실력과 소신이 있고 뭐 하면은. 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예. 그 386, 그 자기들 지지자들 있잖아요. 핵심도 예, 예, 예. 비슷, 반대 엄청 한거를 어떤 게 설득이 안 되면은 예. 무시하고, 예. 오로지 내가 가면 국가 그 국가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예, 대통령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예, 예. 국가 의잉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국가 의잉만 생각해가지고 한개 이라크 파병, 음, 파병 다 예. 반대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예, 예. 그 반대 다 반대했잖아요. 예,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착수한 거예요. 그 그렇죠, 예, 예. 다음에 국가 이익 있으니까 예, 또 한미, Ft. 뭐, 한미 FT 한미 예. FT 그다 반대한 걸왜 국가 이익을왜 그래 한거예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어요. 예. 자기 지지 세력 반대를 예. 무릅쓰고 국가 이익을 관찰한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시고 지금도 그 정신을 정신을 지금 또그 정신을,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이어받으셔야 돼요. 예. 국가 이익만 예. 생각하는 리더십 예. 저는 그걸 좀그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그 비서실장한테 아 자네는 정치하지 말라고면 뭐 그래 이야기 했다. 정치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웃음> <웃음> 네. 자, 어쨌든 그렇고, 저희 요, 요 책은 진짜 대한민국 저 자주국방 방위산업 좀 살리고 자주국방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만주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어, 준비를 하는 그런 이론, 적인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좀 많이 구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이제 요 구매는 여기서 하고요. 한국, 아,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02711-9642번이니까 여기 오셔서 좀 사전 예약 주문을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그, 그, 많은 분들이 후원 보내주시면 그 후원들은 뭐큰 포지션이 아닙니다. 저희가 나 어디 광고비도 따오고 뭐제 사비도 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게 큰데 이렇게 좀 책을 사주시고 하면은 대한민국 살릴 수가 있고, 또 저희 운영하는데 큰, 어, 또 이게 보람도 되고 보탬이 될수 있으니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짜로 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피, 피 끓는 이그 목소리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나, 나와가지고 할 때까지 진짜로 이 우리,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중에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 가만히 계셨다는 게 사실은 이 진짜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예.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어,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